나만빨 <목소리> <목소리> 아, 잠깐 진짜 AI 어, 어. 이동해. 왜? 뭐죠? 아왜 자꾸 어, a i 잡아. 잡지마시 잡아, 아, 잡지 오 아, 나왔네, 이제. 아 씨. 먼저 갈게요. 어. 일단 올라가서 야겠다 <목소리> 아 알콜 못 먹었다. 1분 후 항공 고급이 도착합니다. 다른데서 구할 수 없다고 어떡하좋지 직접 수급하는구나. 알콜 안 먹는다고 안 주고. 목표물 <웃음> 조준 완료. 재료 수집도 기본 중 기본 이지 빠르게 습득하고 이용해야겠어. 어 누가 나누구 온다 누구 온다 누고야. 어? 아 뭐지 딱. 아 오, 깜짝아 <웃음> 저기 제제제 어, 어, 아까 그개그 개거든 그 생존자가 그개그 개야 그 누구였지 그, 그 캐시 캐시 아마도 개개개개 대체 누구지. 캐시 캐시 아마도 캐시일 거야 여기. 맞지 맞지 맞지. 죽일까? 죽일까? 갈수 있거든요. 돈도 어, 있어요. 오케이. 오케이. 오케 오케이. 오케 오케이. 오오 다다익선지 어, 전쟁에 고급 d 보다 t 아직 남아있는 물건이 있 n 수 있어 don't k n 하고 I 동 o 겠어아 n o w I don't know. I d 하트 하트 하트. 네. 가는 중. 갈까요? 갈까요? 내가 갈까요? 내가, 갈까요? 어, 내가 먼저 갔어. 네. 전장에도 아이씨. 아, 아. 아 맞을 만한데? 이 정도면? 아 이게 안 맞네. 분후항 보급이 아, 게안 닿는다. 아. 쪽대기, 쪽대기, 쪽대기. 바로 아, 오케이, 오케기오케기 오케이. 오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이 오케이. 이 오케이. 이 오케이. 이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오 아, 두 발인데? 두 히어로부터! 어 좋아좋아 좋아, 어있어요한명다다 <웃음> 잘한다 오케이 세요 오세요? 아 진짜 뭐야냐 밖에서 가새 금지 구역이 지정되었습니다 이 바닥에... 려 버려! 아, 맞 완전 완맞막맞인데 완전 그거 생전자가아아 맞아. 테아 맞아. 맞아. 맞아. 맞알 맞아. 맞아. 맞아. 맞아. 맞아. 맞서나오 맞아. 맞아. 맞아. 맞아. 맞아. 맞아. 맞아. 맞아. 맞아. 아 아 잠깐만 아 찍어야되는데 못 찍었는데 찍어야 오 아, 리더 올라온다 음. 리더 올라온다 화양 냄새를 지워주면 좋겠네 저기로 튀었어? 어오 왔다 왔다 왔다 왔다 왔어 왔어 왔어, 왔어. 뭐 어딨어 어디로 가는거야아 저쪽에 있구나 이놈이 망쳤댔어 이미 끝났어 으우 좋아 멀고 멀고 거, 거. 없고 아 힌트도 못냈는 음. 빠르게 습득하고 이동해야겠어. 맛있는 아. 어저기누구는데어 레녹스, 어, 레녹스. 레녹스 레녹스. 레녹스 잡아 레녹스. 탈출하고 싶혼자아 어, 혼자 아닌데요? 알았다 레녹스 부터야여야안아 여기 어, 왔어스아 잘못 떼다 빠졌다. 네. 야, 조바. 봐. 봐, 줘 봐, 줘봐 빠졌다. 어, 저이라이소저 아. 싸우는 과. 일분 후 항공 급이도착 이렇게... 어, 어 가게 아, 너, 너, 너, 너안될것 같은데. 그 네? 네. 어쨌든 둘중 하나 가야 되는데 도주가 뭐 가자. 얘네가 오늘 두 마리니까. 촉격. 로로로 거기 붙어있지만 좁은데 붙어있어오징와오징로에서 아, 빠져나가자. 어오징시오징빠 오징어, 오어오어 오징어, 오징어, 오어어오 캠 내가 키고 있을게. 앞에 봐주고. 다아새금 아, 있는 사어현다현다현다아뭘 죽인 거야 아, 나? 나 대체 뭘 죽인 거지아 아들 려무아 아, 아, 네. 좋 살린다. 듣던데 무월 사람 하나만 정리 아, 는지 말고. 채템채템채템채 돌리면서 천천히 돌리면서 은지 않아? 살린다, 살린다, 살린다. 어댑다. 아, 어, 나부터 살리면 안 되는데. 아, 아 거기 가만히 있어. 여기가연수체 네, 여기 중입니다. 여기 생존자가 4명이 죽. 현재 생존자가 10명 남았습니다. 주지는 말아야 해. 이 없어. 이 없어. 어차피 몰라, 뭐 쟤는. 1분 후 항공 어, 도착니다 얘네 거잖아, 이거. 네. 어, 알콜 저거 먹으면 죄송합니다. 어, 15초 남았거든. 저 60초. 저런, 아이고. 조심했어야지 제법이야, 확실히 처럼 조심했어야지 어 저기, 저기 저기 쟤네 있다 저기 쟤네 있다 가게요 어. 아, 이렇게 치는게많네카바나 있다. 카바나 있다. 글레이셔도 있어요. 새 금지 구역이 지되었습니다 있어? 대답을 안하는지이없 경계를 내주지 말아야 해. 먹어도 좋지 않아. 일단 자리 남는 사람. 먹었다가 버려야 돼. 수증 가는 사람이 없으니까 애들 저거 못 먹게 해야 돼. 어. 아 음. 돌, 돌 켜야 되거든요 저? 묘지에서 적이 음. 튀어나올 수도 있으니 아 그리고 저 마패, 마패 먹어야 되는데 마패? <웃음> 네 그럼 뭐 가자 가는 길돌 있으면 제가 <웃음> <웃음> 동물 안에 다 버려요 그냥 먹고 버려 내 영혼은 유명한 곳이지 어, 잠깐만, 이게 뭐지? 아... 아, 높은 검을안먹었구나 아, 왜 이렇게 길었이제나오나 데가 오케이. 정답밖에 안남았 거야. 아, 알겠습니다. 이번 타임 보면은 양궁 경쟁이 좀 같아. 타치 말고. 항공 보급이 도착합니다. 연못에 뭐가 사는지는 관심 없어. 좀아 이게 왜 맞아? 빈다. 네. 너를... 네. 너를... 네. 너를... 네. 집중. 목표는 상인 그래, 너를... 네. 너를... 네. 도 기본 중 기본이지. 나무 샤워. 음, <웃음> 연못에 뭐가 사는지는 관심 없어. 재료 수집도 기본 중 기본이지. 음. 새 금지 구역이 지정되었습니다. 채무 수집도 잡아가. 기본 중 기본이지. 에그 녹성검 여기 있나요? 아, 이런 식 그러면... 아, 어쩐지, 어쩐지 없더라. 전쟁에서 정 언제 지 그래, 성 가야지. 마페도 필요하다며 아, 맞아, 맞아, 맞 마페가 먼저. 달걀 가 인간의 글쓰는 그게 나지 않지 <웃음> 엄폐하기 좋은 <어이>. 장소 아 참나는 <웃음> 물건일수록 주변을 한번더 살펴야 해 아, 상대쪽 덮쳤어. 아. 하고이동해야 생존자가 사망했습니다. 아, 저버섯 응. 생겼성당 가자. 생존자가 사망했습니다. 깜깜이 충분합니다. 1분 항공 보급이 도착합니다. 성당어 빨리 가야 어. 전략적으로 대단한 가치가 있는 설비야. 내가 먹었어. 가자. 아, 오케이. 목표물이 방심한 좋은정 수지. 여기 와. 여기서. 네. 여기서 먹고 그냥 여기서 만져. 라 <놀람> 오케이. 오케이오케이오케이야 끝이야 끝이야 끝이야 끝이야 끝리야 끝이야 끝리야 끝이야 끝이야 살린다 끝이야 살이야 끝이야 끝이야 끝이이야 끝이야 끝이야 한명 와, 한명 와, 한명 와서 나 살려 일단. 앞에 보고. 아니 왜 이렇게 안 죽어 이거? 아 진짜 엑스칼리버. 아 아니. 되는데 한대만치면 되는데. 당신은 요 네. 네. 네. 네. 네. 네. 네. 네. 네. 네. 네. 네. 네. 네. 네. 아 네. 네. 네. 네. 만